자, 이번 시간에 이제 투자부동산에 대한 사항들을 볼게요. 예, 투자부동산도 이제 한 문제 정도 이제 섞여서 계속 나오고, 이제 유용자산하고 섞여서 같이 이제 그 비교하는 방식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좀 나오고요. 어, 투자부동산은 크게 이제 어려울 건 없어요. 계산 자체는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으니까. 이론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놓고 좀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 C14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투자부동산과 관련된 사항인데, 14번. 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이론형의 문제들을 먼저 쭉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 투자 부동산에 포함되는 경우로 이제 옳지 않은 것. 첫 번째는 제3자를 위해서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 두 번째는 직접 소유하고 운용리스로 제공하고 있는 건물. 세 번째는 운용리스로 제공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미상 건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장래 사용 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것. 다섯 번째는 미래 투자 부동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건설 또는 개발 중 부동산. 이 중에서 아닌 것은 어떤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건 투자 부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 장기 시세익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근데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단기간 내에 보유하는 토지. 요거는 이제 뭘까요? 재고자산이죠. 그래서 얘는 투자부동산이 될수 없는 거죠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어차, 어쨌든 간에 투자부동산도 뭘 가지고 있냐면 시세차익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 원래 얘네들이 땅을 파는 애들이 었다 그리고 땅을 팔아서 그걸로 영업을 하는 애들이라면 얘는 재고자산이 들어가는 거지 투자부동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근데 원래 무슨 컴퓨터를 파는 애들인데 걔네들이 어, 어쩌다가 땅을 하나 사도, 사놓고 이걸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었다면 그건 투자부동산이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좀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재고자산이고그 다음에 두 번째 장래 사용 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이것도 마찬가지 투자 부동산에 들어가죠. 그래서 토지를 자가 사용할지 지가 쓸지 아니면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당일 내 판매할지 거기에 대해서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요. 그때는 투자 부동산을 분류를 해라. 시세 차익이나 또는 임대를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걸로 보라는 얘기겠죠. 세 번째 직접 소유하고 운용 리스로 제공하고 있는 것. 운용 리스는 어, 내가 걔한테 임대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상류료를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투자 부동산을 분리할 수 있겠지. 그렇죠? 금융리스로 가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운용리스로 제공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도 마찬가지. 위의 내용과 똑같죠. 아직 사용하지 않지만 운용리스로 제공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다. 금융리스로 제공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금융리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어, 그 건물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리스라는 건 어차피 리스 방식이긴 하지만 그 건물에 대한 어떤 경제적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상대방에게 넘겨버리는 걸 금융 뉴스라고 얘기하죠. 근데 운용 뉴스는 그게 아니죠. 예. 그 다음에 미래의 투자 부동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 이것도 마찬가지 투자 부동산에 예 포함이 될 수가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 투자 부동산에서 이세 가지 즉 운용 뉴스하고 금융 뉴스에 대한 사항들을 잠깐 좀 보면. 주 투자라는 데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건물을 여기다가 이제 운용리수로 이제 제공을 해준다.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사용료를 내고 이제 사용을 하겠죠. 그리고 그주 A는 또 누군가한테, 주 B한테 거기에 대한 어떤 임대를 해준다고 이제 해봅시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임대한 어떤 그 장소도 마찬가지 재임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이 건물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그 사용권에 대해서 다시 임대를 줄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투자부동산이 될수 있고요. 얘도 투자부동산이 될수 있어요. 그렇죠? 어, 여기서 이제 그 건물에 대한 사용권 자체가 자기의 자산이 되는 거고, 그 사용권을 투자부동산을 분류하는 거예요. 그 그렇죠? 그래서 이둘다 투자부동산을 분류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근데 만약에 금융리스로 제공을 한다. 금융리스로 어, 주 A한테 제공을 했을 때, 그때는 그 금융리스에 대한 경제수소 익고 이쪽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얘는 그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그거를 재임대를 했을 때 당연히 얘는 그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물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쟤는 투자 부동산을 분류할 수 있지만 금융리스로 제공한 이 회사는 어, 할부 판매를 한거하고 똑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쟤는 거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죠그 금융리스로 가지고 있는 것, 즉 금융리스로 제공해 준그 자산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는 투자 부동산을 분류할 수 없어요. 여기서 자산이 없기 때문에. 어떤 분인지 알겠죠? 그래서 투자부동산을 분류할 수 있는 애들은 얘네들이에요. 얘네들은. 얘네들이 투자부동산을 분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뭐 3번에 4번의 내용들이 쟤네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건 사용권 자산이에요. 뭐 사용권 자산. 그쵸? 어. 그리고 그 이런 것들을 투자부동산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투자부동산 평가, 평가는 두 가지 방법을 할수 있죠. 원가 모형과 그 다음에 공정가치 모형을 쓸수 있죠. 그래서 운용 리스트로 제공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산, 원가 모형 투자 어, 저 공정 가치 모형 다 가능해요. 그다음에 여기서 금융리스로 가지고 있는 것, 이것도 원가나 그다음에 공정 가치 모형도 다 가능하다. 근데 이 사용권 자산에 대해서는 공정 가치 모형만 적용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원가 모형이랑 이 사용권 자산이라는 건 감가 상각을 통해서 할수 없거든, 사실은. 원가 모형을 하게 되면 감가 상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사용권 자산에 대해서는 그걸할수 없기 때문에 공정 가치 모형을 적용을 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 제3자를 위해서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 저거는 투자부동산에 들어갈 수 없죠 저거는 제3자를 위해서 건설 한다는 얘기는 내 건물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건물을 지어주는 역할만 해주는 거고 건물이 다 완성이 되면 개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그걸 자산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당연히 투자부동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내용들은 투자부동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의 내용은 투자부동산에 포함될 수 있는 애들이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투자 부동산 의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첫 번째, 부동산 중 일부는 시세착을 얻기 위해서 보유하고 그 다음에 일부분은 재화 생산, 생산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자산이 부분별로 나누어서 매각을 할수 없다. 그렇다면 재화의생산에 사용하기 위해서 보유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전체 부동산을 투자 부동산을 분류한다. 재화 상승, 재화의 생산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 그게 이제 뭐 자기가 쓰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뭐 인대를 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거기서 자기가 쓰는 부분이 중요하다면 어떻게 분류할 거냐. 여기서는 그래도 투자 부동산을 분류해라. 이런 얘기죠. 뭐 내용을 보면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건물에서 매매용으로 사용되는 부분, 즉, 어 내가 이제 팔려고 어 일부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내가 생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대요. 공장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공장으로 쓰고 있고 이 부분은 임대라 또는 뭐저 매매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부분별로 나누어서 매각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매매용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부분은 투자 부동산을 분류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 부분은 뭘로 여기는 유용 자산 즉 자가 사용 부동산이 될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분류할수 있는데 만약에 얘네들이 부분별로 나누어서 매각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할수 없다면 즉 요거만 따로 요거만 따로 할수 없대요. 그럼 둘 중에 하나로 뭔가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랬을 때이 전체를 즉, 자가 사용 부동산, 유용자산이나 또는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떨 때 이게 되고, 어떨 때 이게 될 거냐. 그게 이제 중요하죠, 사실은. 그래서 이그 매매나 또는 뭐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 자기가 쓰는 부분, 즉, 생산량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경미할 때, 그때는 이걸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일 때.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유용 자산 즉 자가 사용 부동산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대면 그러니까 투자 부동산이 되는 경우는 이 경우니까 그 외에는 자가 사용 부동산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생산용으로 사용하는 즉경미한 부분, 자기가 사용하는 부분이 경미할 때만 투자 부동산이 되니까 이 부분이 경미하지 않다면 그거는 자가 사용 부동산이 돼야 돼요. 즉유용 자산으로 분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은 틀린 말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금융리스를 통해서 보유하게 된 건물은, 운영, 건물을 운용리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해당 건물은 투자부동산을 분리한다. 우리가 전 문제에서 봤었죠. 금융리스로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건 이제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누군가한테 인대 해주면 그거는 투자부동산을 분리할 수 있다 그랬죠. 금융리스로, 금융리스로 그거를 준, 준 회사. 즉, 금융리스로 준그 회사는 자기 자산이 아니라고 그랬지. 근데 그걸로 얻은 회사는 자기 자산이라고 그랬죠그 예. 다음에 세 번째 어, 사무실 건물에 소유자가 그 건물을 사용하는 리스 이용자한테 경미한 보안과 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그때는 당의 부동산은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를 한다. 그리고 이제 건물을 사용할 때그 건물의 어, 주인이, 건물주가 어, 사용하는 사람한테 용역을 같이 제공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사용하는 사람한테 용역도 제공 안 하고 그냥 네가 알아서 그럼 당연히 투자 부동산 맞아요. 인대를 그냥 해주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용역을 추가적으로 제공했을 때 과연 내가 쓰는 자산인지 아니면 상대방이 쓰는 자산인지 그 거기에 대해서 임대수익만 얻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구분이 투자 부동산에 대한 구분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건물주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임차인이 있다고 합시다 예, 뽀로로가 이제 임차인이에요 근데 그 임차인이 여기서 임차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용역을 제공해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 근데 그 용역의 성격에 따라서. 만약에 그 용역을, 어, 경미한 용역, 보안이나 관리 용역만을 제공한다면, 그렇다면, 그거는 투자 부동산을 분류할 수 있다는 얘기, 이거 그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유의적인 용역이다. 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내가 다 해줘야 되고. 그럼 이게 대표적으로 뭐 호텔이죠, 호텔. 그죠? 호텔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 사람이 들어와서 살다가, 나, 아, 그, 그 사람이 들어와서 숙박을 하고 나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들어올 때, 자기가 쓰는 물건, TV, 침대, 이런 거다 넣어가지고 들어오나요? 자기가 호텔 들어갈 때그걸이 쌓아 짊어지고 호텔에 들어가서 그걸로 다 쓰다가 나갈 때그걸 쌓아 짊어지고 같이 나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몸만 딸랑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그 안에서 모든 기타의 용역들 또는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호텔에 이미 다 구비가 돼요 결국 그 호텔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그 호텔 건물주가 호텔주가 사용하는 건물이에요 그걸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건물이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가사용 부동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어, 자가사양부동산, 유용자산으로 이제 분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제공하는 용역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운용리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직접 소유하고 있는 미사용 건물은 투자부동산에 이제 해당이 된다. 운용리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직접 소유한다. 이거는 어떤 거예요? 음. 내가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운용리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당연히 투자부동산이 될 수가 있겠지. 그죠? 그다음에 지배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을 종속기업에게 리스해서 종속기업의 본사 건물로 사용하게돼요자 그랬을 때 지배기업의 연결 재무제표에 투자 부동산을 분류할 수 없다. 즉 투자 부동산은 <웃음> 내가 쓰고 있는 거 아니라 제 3자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거, 예요제 3자가 임대하거나 또는 제 3자한테 팔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그게 투자 부동산이잖아요. 그데 연결 <웃음>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지배기업이 그 연결 회사하고 같이 하나의 회사로 보잖아요. 그 연결 재무 연결 재무제표는 어떻게 돼요? 지배 기업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B 하고 C가 있다. 얘네들이다 하나로 보는 게 연결 재무제표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건물 얘한테 주고 얘가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대요. 자, 그러면 이게 임대를 준 거냐 아니란 얘기죠. 이거는 임대를 준게 아니다. 이거. 그러면 투자분석 분리할 수 없겠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투자분석 분리할 수 없다. 맞는 얘기가 되겠네. 그죠 그래서 75번은 1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죠. 예. 자 76번 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음. 투자부동산의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첫 번째 장래 사용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채로 가지고 있는 어, 토지는 자가사용 부동산으로 회계처리한다 사용목적을 결정하지 못하면 뭘로 본다 그랬죠? 투자부동산으로 본다 그랬죠? 예, 자가사용 부동산이 아니라 그렇죠? 그럼 일단 이게 틀렸네요 두 번째 투자부동산을 정산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개발을 시작하면 재고자산으로 대체한다 이거 이거. 이것 때문에. 이게 재고자산이잖아요. 전산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 그죠? 그러니까 죠그 대체를 해줘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운용리스에서 리스 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투자 부동산을 분류 했을 때 최초 인식 후에 공정가치 모형만 적용을 하자. 이거 이제 했었죠. 원가 모형과 공정가치 모형 둘 중에 쓸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즉 운용리스로 리스 용자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누군가한테 임대해 주고 싶어. 자, 그랬을 때는 공정가치 모형만 사용을 할수 있다. 그죠? 이제 사용권 자산이에요, 저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설이나 개발이 완료되어서 건설 중인 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경우에. 즉, 이거, 이거. 요거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이 돼요.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어, 투자부동산은 공정가치로 평가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 자산가액을 이제 계속 측정을 하죠. 예. 그런 경우에 대체 시점에 공정가치 차익은 뭘로? 단기 손익이 되는 거죠. 예. 여기서 기타 포괄 손익이 되는 경우도 있고, 단기 손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 투자 부동산의 평가 손익은 단기 손익이에요. 근데 만약에 대체가 뭐 유용자산이라든가 재고자산, 그쪽에서 투자 부동산 대체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유용자산이 투자 부동산 대체가 될 때는 기타 포괄 손익, 즉, 평가 손익이 기타 포괄 손익이 될 수가 있죠. 그 외에는 나머지는 다 어, 단기 손익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고자산을 공정화치로 평가하는 투자 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경우에 재고자산 장부금액과 대체 시점의 공유자차액은 단계 손익으로 한다. 일단 여기서 일단 틀린 건1 번이고, 그러면 4 번, 5 번이 맞다는 얘긴데, 그죠? 대체에 대한 사항들을 이제 좀 봐야 되겠네요, 그죠? 우리가 이제 대체가 됐을 때 어떻게 할까? 즉, 투자 부동산을 다른 걸로 또는 다른 걸 투자 부동산으로 이렇게 대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투자 부동산이 어, 자가 사용 부동산이나 또는 재고 자산으로 분류가 될수 있고요, 또는 자가 사용 부동산을 또는 재고자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세 차익이나 임대수익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걸 지가 쓰겠다. 그러면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판매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겠다. 그러면 재고자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쓰고 있던 거를 시세 차익이나 임대수익 목적으로 이제 쓰겠다. 그러면 투자부동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뀌는데, 그래서 첫 번째, 투자부동산이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바뀌는, 대체되는 경우. 근데 투자부동산의 평가는 두 가지 모형으로 할수 있죠. 공정가치 모형과 원가 모형 두 가지를 할수 있어요. 자, 근데,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모형에서 자가사용부동산의 재평가, 즉, 유용자산의 재평가 모형을 쓰는 경우로 바뀐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처리. 일단, 일단 여기서 이제 대체가 되는데,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 모형으로 쓸 때는 감가상각이라는걸안 하죠. 그러니까, 어, 처음에 이제 공정가치, 그전 연도에 평가했던 그 금액이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재평가가 될 때, 이제 평가를 해보는 거예 대체가 될때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재평가 모형을 쓰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평가를 한번 해봐. 그래서 공정가치에 평가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그 평가 이익을 뭘로 처리할 거냐. 음. 여기서 재평가 모형을 사용하게 되면 재평가 이금이 되는 거죠. 근데 대체되는 시점에 평가된이 평가 이익은 단계 손익이 돼요. 누구를 따라가냐면, 즉, 재평가된, 여 요, 요, 요, 요, 시점, 이 시점에 그 전에 어떤 자산이었냐, 거기에 대한 처리를 따라간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세요. 그래서 그 전에 투자부동산이었다면, 투자부동산의 부동, 투자 공정가치평가는 단기손익이 들어가죠, 어쨌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공정가치평가했을 때 그게 단기손익이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재평가 인여금이 되는 거고. 그죠? 음. 자, 공정가치 모형의 투자부동산을 원가 모형, 여기서는 재평가를 하지 않은 거야. 원가 모형으로 적용 했을 때. 그때도 처음에, 어, 공정화치 모형으로 가지고 있던 그 금액을 공정화치로 평가했을 때, 마찬가지 평가에 이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얘는 이제 원가 모형이니까 재평가를 하지 않겠죠. 그래서 위하고 똑같이, 그 전에 투자 부동산에 대한 처리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공정화치 모형일 때, 그 공정화치 금액과 그 다음에 평가를 했을 때, 그 평가된 금액. 그걸로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면 돼요. 잘 기억하세요. 그전 거를 따라간다. 이렇게 좀 기억하세요. 자, 이제 원가모형을 봅시다. 원가모형, 원가모형일 때. 자, 그때는 어떻게 될까? 원가모형일 때는 모양이 좀 달라지겠죠. 원가모형일 때는 이제 그 전, 그 전에 어, 투자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만약에 이건 상각차산이라 고 볼게요. 그러면 원가모형이 되면 감가상각을 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모양이 어떻게 되나 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뀔 거예요. 그 전에 투자 부동산의 원가 모형이었다면 감가상각을 해서 쭉 넘어왔을 테고 평가를 하지 않았을 거야, 그죠 그럼 대체가 될때 어떻게냐? 하 평가를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재평가 모형 그대로 적용하면 돼. 그 다음에 그러니까 대체가 되는 그 전에 원가 모형이었다면 평가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평가하지 않고 그냥 그, 그 금액이 대체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게 원가 모형, 이게 원가 모형일 때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 평, 평가를 하지 않고 그냥 대체가 되면 돼요. 그렇죠? 별거 없죠. 어, 그러니까 그 전에 투자 부동산의 원가 모형이 있다면 재테 대체되는 시점에 평가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대로. 예. 이게 이제 투자 부동산이 자가사용 부동산으로 넘어가는 경우죠. 자, 그래서 이제 대체될 때 공정가치 모형일 때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공정가치 모형일 때 평가를 한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기 여기를 따라 가면 돼요. 그다음에는 그래서 여기서는 공정가체 모임일 때 평가라고 그렇지 않을 때는 평가지 않은데요. 자, 그다음에 재고자산일 때, 재고자산일 때는 그때 어저 저기 봐그 유형자산 즉 어, 자가 사용 부동산으로 갈 때는 재평가나 원가 모형이 있지만 재고자산 그런 건 없죠. 어, 재고자산은 원가로 기록하고 있으니까 물론. 재고자산의 기말평가는 적가법으로 하지만 재고자산이 전환되는 시점에는 그냥 원가 모형이 적용, 원가가 모형이 원가 그대로 적용이 되죠. 그래서 투자 부동산이 공정가치일 때 원가일 때 이것만 이제 찾아보면 돼요. 자, 투자 부동산이 공정가치 모형이다. 그러면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을 거야. 대체되는 시점까지 그전에 직전에 평가했던 금액이 유지가 됐다가 공정가치 모형이었으니까 이제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된 이익을 단기손익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을 넘기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재고자산이 된다 자 만약에 투자부동산이 원가 모형을 사용하고 있더라 그러면 원가 모형이라는 얘기는 감가상각을 이렇게 쭉 하면 여기서 삼각자산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토지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 감가상각을 쭉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쪽으로 대체가 되겠죠 그럼 원가 모형일 때 어떻게 했죠? 평가를 하지 않는다 이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전에 원가 모형이었던 그 자산이 이렇게 어, 저기 봐감가상각한후에 금액이 되고 그게 이제 대체가 됐을 때는 그대로 재고자산이 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대체할 때 평가를 하지 않고 대체를 하는 죠 그렇죠? 어. 공정자치 모일때 평가했죠. 음. 그래서 공정자치 모일때 평가가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자가사용 부동산이 투자 부동산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자가 사용 부동산 재평가 모형을 쓰고 있는 자가 사용 부동산이었어요. 그게 이제 공정 가치 모형인 투자 부동산으로 넘어간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재, 재평가 모형을 쓰고 있고 어, 이렇게 대체되는 시점에 공정 가치로 평가를 하고 그 평가된 금액이 뭘로 투자 부동산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투자 부동산에서는 공정 가치 모형을 쓸때 상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 금액으로 계속 가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평가 이게 이게 이제 재평가이고. 자, 아까하고 논리는 똑같아요. 그전에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달라 달라집니다. 그전에 그 유형자산으로 처리했다면, 유형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를 따라가면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어.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원가모형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 똑같아요. 원가모형일 때는 감가상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지만, 앞에 내용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평가되는 시점에 그쵸? 앞에 걸 따라가니까. 자, 자가사용부동산이 만약에 원가 모형이 있다면, 그거를 투자부동산으로 이제 대체한다. 공정가치 모형의 투자부동산을 대체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여기서 삼각한 후의 금액과, 그 다음에 공정가치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 공정가치 평가된 금액은 재평가의 금액으로 즉, 요걸로 따라가요. 근데 여기서 원가 모형이기 때문에 여기서 평가를 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서 공정가치 모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평가는 여기서 이제 해줘야 돼. 그렇지만 그 평가된 그 금액에 대한 처리는 그 전에 했던 그 자산에 따라 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에 유용자산이었다면 재평가 인공으로 부산 얘기야 그렇죠? 어, 요게 이제 여러분들 조금 헷갈릴 거야 만약에 원가 모형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가 모형에서는 공정자치 평가를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대로 넘어가면 돼요 평가를 하지 않고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자가사용 부동산의 원가 모형인 경우 투자 부동산의 원가 모형으로 바뀌는 거 그죠? 음. 자, 그래서, 어, 재평가 모형일 때, 재평가, 평가를 하고, 재평가 이영업으로 이제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분야치 모형일 때, 그때 이제 평가를 하죠. 물론 재평가 이영업을 처리한다. 그죠? 그 전에 뭐였습니까 자가사용 부동산이었으니까.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해 주세요. 여기 조금 헷갈릴 거야. 그 다음에 재고자산. 재고자산이 이쪽으로 넘어갈 때는 어떻게 할까요? 마찬가지 공정 가치 일 때만 평가를 해요 물론 단기손익이다 여기서는 그래서 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 복잡하죠 어쨌든 양쪽에 공정 가치 모형이나 또는 재평가 모형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이제 해줘야 되는데 해줘야 되는데 그 전에 자산이 어떤에 따라서 성격이 좀 달라진다 근데 그 전에 자산이 만약에 그 어, 자가 사용 부동산이었다면 평가된 금액은 재평가 영역금 나머지는 다 단기손익 이렇게 좀 기억을 하자고요. 음. 이게 그 제, 대체가 조금 복잡해요, 대체가. 어, 대체와 관련된 사항들이. 여기 보면, 어,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어,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했을 때. 여기서는 재고자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거죠. 그럼 일단 평가를 해야 되겠죠. 공정가치로 평가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되니까. 그럼 평가되면 평가 차익은 뭘로? 단기손익으로 그죠? 음, 여기서는 그래서 답은 1번이네. 그죠?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77번 한번 볼게요. <웃음> 어, 여기서는 투자 부동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와,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래요. 음. 자, 보니까 첫 번째 운용리스에서 리스 이용자가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투자 부동산에 대한 평가 방법을 선택할 수 없으며 공정가치 모형만 적용한다. 여기서 보니까 운용리스에서 리스 이용자가 보유하는 권리예요. 그렇죠, 자산 사용권, 그거를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한대. 즉, 그거를 누군가한테 임대해 준대요. 그때는 어떤 방법? 공정가치 모형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맞겠네. 됐죠?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 투자 부동산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한 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단기 손익으로 반영을 한다. 투자 부동산의 평가 손익은 다 단기 손익이죠? 예. 그러니까 맞겠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 부동산을 대체할 때 재고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 부동산을 대체하면 그때 평가를 해야 되죠 평가된 금액 뭘로 하죠? 단계손익으로 하죠? 그 차익은 단계손익으로 인식했다. 받겠다. 그 다음에, 투자부 등산의 손상, 멸실 또는 포기로 제3자에게서 받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때, 그때 그 받게 되는 시점에 단계손익으로 인식한다.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손상이라든가 멸실, 멸실되는데 그걸로 보험금 받는다 이거예요. 보험금 받을 때, 그때 받을 수 있게 되는 시점에 그 보험금을 단계손익으로 인식하라. 이런 얘기죠. 이것도 다 맞는 얘기네. 음, 그럼 여기서는 다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투자 부동산에 대한 이론과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를 할때 문제를 통해서 정리하는 게더 쉬워요. 여기서는 어, 이 정도의 어떤 내용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78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78번. 어, 서울이 투자 부동산에 대해서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고, 유용자산에 대해서는 재평가 모용. 그럼 이건 자가사용부동산, 그 다음에 저건 투자부동산이네요. 자, 그래서 후속 측정을 하고자 한다. 2002년도에 단기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으로 계산되는 금액. 자, 상황이 이래요. 건물은 투자부동산이래요. 그 다음에 토지는 유용자산이래요. 그리고 취득원가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공정가치가 이렇게 변동이 되고 있네. 그럼 두, 가지,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좀 봐야 되겠네요. 어. 먼저 건물을 먼저 봅시다. 투자부동산으로 분리되고 있는 건물. 자, 처음에 취득을 얼마 했냐면 100만 원 했어요. 자, 투자 부동산에서는 상각 안 하죠. 그러니까 그 건물 가에 측정된 그 100만 원이 그대로 기말까지 유지가 될 거야. 자, 그다음에 이제 평가를 하죠. 120만 원으로. 군은가 같이 120만 원만큼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만큼 단기 손익인 평가 액이 계산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2년 말에 얼마가 됐냐면 110만 원이 됐어요, 얘가. 그러면 그만큼 뭐 평가 손실이 계산 되겠죠. 당연히 단기 손익이죠. 예. 그래서 평가 손실 어, 마야 10만 원이 계산이 될 거예요 자 건물 끝났어요 자 토지는 유용자산이돼요 토지는 원래 감가상가를 하지 않죠 어, 얼마에 샀냐면 500만 원 주고 샀어요 자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1년 말에 얼마 되면 475만 원이 됐대 그죠? 그러면 죠그 떨어졌네 재평가 모형을 적용한 자산이 떨어졌을 때는 재평가 손실 단계손익이 들어가죠 예. 자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있다가 그게 얼마가 되면 505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그 전에 재평가 손실 금액의 한도만큼 재평가 이익 단기손익으로 인식하고 그보다 증가하는 부분이 있다면 기타 포괄 손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평가 이익과 기타 포괄 손익이 같이 인식이 될수 있겠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2002년도에 내용을 물어봤으니까 단기손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요거 그 다음에 요게 단기손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은 요게 있겠죠 음. 그래서 어, 2002년도 상황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단기손익 저두 가지가 되겠죠. 음. 여기서는 손실이에요. 여기서는 이익이고 그래서 마이너스 10만원 플러스 25 해서 15만원이 되는 거죠. 이거 두 개를 다 같이 플러스로 넣어버리면 안 되겠죠. 어. 그 다음에 기타포괄손익 어, 5만원 이렇게 찾으면 되겠다. 15만원과 5만원. 음, 두 번째 있네 그렇죠? 음. 자, 이게 78번 문제고요. 자, 79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국세가 2002년도 1월 1일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목적으로 건물 A를 시어 1억 5천에 이제 매입을 했어요. 공이 하나 빠졌네. 그다음에 A의 내용 률수는 10년이고 잔존 가치는 없고 음, 그러면 1,500씩 이제 상각이 되겠네요. 그리고 12월 31일 건물의 공정 가치는 어 1억 4천이다. 그다음에 어쩌고. 어쩌고. 근데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한대요. 그러면 감가상각 할 필요가 없네. 됐죠 일단. 음. 그리고 2년도에 평가손익인식할 금액. 너무 간단하겠다. 그렇죠? 자 취득가액은 어, 일단 1억 5천이에요. 그리고 감가상각 할 필요 없으니까 그게 그대로 기말까지 유지가 됐다가 다시 평가를 하게 되면 공정가치인 1억 4천으로 평가가 되겠죠. 그 평가된 금액만큼 뭘로 인식하죠? 평가손실 단기손익으로 인식하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음, 9으로 보고거요 얼마야 이게? 천만원? 음. 너무 간단하네. 그죠?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80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월 1일에 공장건물을 500만원에 취득해서 사용하기 시작했고 공장건물에 대해서 원가 모형을 적용하고 강가상강은 정액법으로 이제 선택했네요. 그 다음에 내용수 20년이래요. 자정거치형이고그 다음에 어, 6년도 1월 1일에 공장건물의 사용을 중단하고 토자부동산으로 전환했대요. 음, 그리고 이제 임대를 시작을 했다. 음. 그다음 분리병영 시점에 잔여 내용률수는 10년으로 재추정되었고, 어 내용수가 바뀌었네. 그다음에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해서 회계처리하기로 했다. 그리고 1월 1일 공장 건물의 공정가치가 380인 경우에 어, 6년도에 포괄손익계산서 미치네요. 음. 자 상황을 보니까 바뀌었네요. 바뀌었는데 뭘로 바뀌었냐? 어, 처음에는 공장 건물로 썼으니까 자가 사용 부동산 유용자산이었어요 그거를 투자부동산으로 일단 바꿨어. 그죠? 그리고 바꾸고, 내용수도 바뀐 거예요. 그럼 내용수 바뀌었을 때, 내용수 바뀐 내용수 이제 하면 되겠죠, 미래에는. 자, 상황을 보니까, 자가사용부동산의 원가 모형의 자가사용부동산을 투자부동산, 즉, 공정가치 모형의 투자부동산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바뀌는 시점이 뭐랄까요? 평가를 해야 되겠네. 지금 여기 공정가치 모형이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평가라고그 평가된 건 뭐가 될까 뭐가 될까요? 그 전에 자가사용부동산이었죠? 어, 재평가 이용이될수 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내용들을 봅시다. 여기서는 이제 원가 모형을 쓰는 자가사용부동산에서는 강가상각을 했겠죠. 근데 여기서는 공정가치 모형을 쓰니까 강가상각을 하지 않아요. 일단. 자, 그러면 이제 대체 내용들을 봅시다. 아, 자가사용부동산이었고 원가 모형이었어요. 그거를 공정가치 모형으로 바뀌는 거죠. 처음에 500만원짜리를 이제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그걸 가지고 강가상각을 일단 하겠죠. 2년 동안 이제 상각을 했으니까 어, 375만 원이 돼요. 음. 20년짜리였죠, 이게. 자, 그리고 그, 그걸 가지고 이제 뭐냐면 투자부동산을 이제 바꿔야 되겠죠. 공정가치를 측정해 보니까 280이 돼요. 그럼 5만 원만큼 일단 공정가치 증가가 재평가인 여금인 기타 포괄 손익으로 들어갈 거야. 그죠? 네. 자, 그리고 그, 어,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으로 적용된 투자부동산은 감가상을 각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하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감가상을 하지 않겠죠. 결국에는 뭐냐. 포괄소익에 미친 영향은 없다예요. 영이 되겠네. 그죠? 어, 분류 변경 시점에. 왜냐면 그 전에 자가사용부동산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기타 포괄소익이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보면 뒤에 10년으로 재추정됐다. 이런 건 사실 의미가 없는 자료가 되겠죠? 어, 공정가치 모형에서는 강가상을 하지 않으니까. 됐죠? 음. 80번 문제. 뭐, 문제 내용은 굉장히 길지만 사실은 그 내용에서 우리가 이제 찾을 수 있는 그 답은 너무나 간단해요 예. 그 내용들만 좀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이제 81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간평이 2000년 초에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200만 원에 취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정하치 모형 적용한대요 그 다음에 건물의 공정하치 변동은 단과 같고 2002년도 단기순위에 미친요향단 필요한 경우 저쪽으 자, 보니까 1년 말에는 192년 말에는 180이 됐네요 공정하치가 내용은 뭐 간단하겠다. 그죠? 일단 200만 원짜리 샀고요. 그 다음에 그게 공정가치 모형 적용했으니까 평가를 하지 않았겠죠. 공정가치가 19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10만 원 만큼 평가 손실이 이제 나왔겠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평가를 하게 되면 공정가치가 180이 됐겠죠. 그러면 그게 또 이제 뭐 평가 손실이 나와있겠네 인사 평가 손실, 평가 손실. 그래서 10만 원씩 나왔겠네요. 그럼 여기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 단계 수익에비친 2년도 단계 수익에비친영향이니까 10만원만큼 감소한다. 음, 너무 간단하죠. 그러니까 투자 부동산은 계산 문제보다는 이론 문제가 더 복잡해요. 이론 문제는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기억해야 되는 사항들을 몇 가지 좀 기억을 해야 되니까. 근데 계산 문제는 너무 간단해요. 사실은. 공정한 치 모형을 쓴다 하면 이미 끝난 거야. 간과상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음. 근데 원가모형 상황을 때는 조금 복잡할 수 있겠죠. 간과상각하면서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뭐또 뭐 토지라면 뭐별 의미가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10만 원의 평가 손실이 이제 인식이 되겠네요. 어, 크게 어려울 건 없겠다. 그렇죠? 자, 8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자동차 자 부품 제조업을 하고 있는 간평이 1년 초에 임대 수익 목적으로 건물, 취득원가는 100만 원이고 잔여 내용률 수는 5년, 그 다음에 0, 어, 정액법 그런데 1년 말에 <웃음> 동건물의 공정한치가 120만 원이 됐대요. 담소면 좀 옳지 않은 것. 자,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1년도에 일단 이거를 취득을 했는데, 이게 원가 모형이다 또는 공정한치 모형이다 그런 얘기가 없죠, 지금. 음. 그래서 원가 모형일 때는 가정을 해본 거예요, 일단. 그러면 감가상업비 일단 계산하고 나면 80만 원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게 공정한치가 120만 원이 되게,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평가 안 하죠? 왜? 원가 모형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원가 모형에서는. 공정한치 평가를 하지 않으니까. 자, 근데, 공정가치 모형일 때 어떻게 할까요? 100만원을 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감가상각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게 120만원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겠네. 그죠? 여기서는 평가 이익이 20만원 계산이 될거예요 여기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올라가 버리면 안 돼요. 거기서 이미 끝나버리는 거야. 문제는. 그죠? 여기서 올라가 버리면 안 돼요. 원가 모형이기 때문에, 원가 모형에서는 평가를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감가상각비만 나오게 돼 있어. 근데 여기서는 평가 이익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죠? 자, 보니까, 음. 첫 번째, 원가 모형을 적용할 때, 1년도에 감가상압비는 20만원이다. 원가 모형 위에 1년도 감가상압비 20만원 받겠네. 그죠? 어, 이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정관채 모형을 적용할 때, 2001년도 감가상압비는 20만원이다. 공정관채 모형일 때는 감가상압비를 계산하지 않죠? 아, 어, 그러니까, 틀린 내용이겠네. 그죠? 극화산합비가 나오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할 때 평가의 이익은 20만 원이다. 평가의 이익 100만 원에서 120. 그래서 20만 원. 맞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할 때 1년도의 단기순 이익은 20만 원만큼 증가한다. 공정가치 모형, 정, 어, 적용하게 되면 평가 이익이 단기 손익에 들어가니까 그만큼 20만원 증가하겠네. 맞겠네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정화치 모형을 적용할 때 기타 포가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그죠? 이거 단기 손익에 들어가니까. 그죠? 음,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다. 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 어딨냐. 이게 틀린 거네. 여기 음. 이제 틀린 내용이 되겠죠. 투자부동산에 대한 내용들은 이론형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계산형의 문제를 다 같이 이제 봤는데, 어, 여러분들 봐서 알겠지만,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투자부동산은 곁다리로 이제 문제들이 조금 나오기도 하는데, 투자부동산 문제가 나왔을 때는 가능하다면 좀 풀어주세요. 어, 유용자산에서는 조금 복잡하게 나올 수 있어요. 유용자산 문제에서는. 근데 투자부동산에서는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나올 대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러분들 그 암기가 좀 필요하겠죠. 대체에서는 뭘잘 봐야 되냐면, 그 전에 어, 자가사용 부동산이었는지 아니면 투자부동산이었는지 거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자가사용 부동산이었다면 평가를 하게 되면 뭘로 바뀌죠? 기타 포괄 손익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쪽이 재평가 모형이라든가 이쪽이 평가 즉그 국내 가치 모형이라면 둘 중에 하나라도 평가하는 모형이 있다면 평가는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때 평가가 됐을 때그 평가 손익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죠? 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유형자산에 대한 문제,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어봤어요. 82문제. 여기다가 이론형의 문제까지 합하면 거의 뭐 90문제가 넘어가는 그런 문제죠. 거의 100문제 가까이 되는 문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넣을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아예 안 넣었어요, 사실은. 너무 많이 풀어보는 것도 사실은 너무 그 버거울 것 같아서. 그죠? 근데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많이 풀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유형자산을 좀 대비를 좀 해. 문제에서는 단일의 챕터에서 문제는 가장 많을 거예요, 유형자산.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유용자산을 어, 끝마치는 걸로 하고 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챕터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